내 친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근이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없도다내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주시고시련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 산을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 모든 내 마음을 더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아치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구십일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았네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께 기도드리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었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유화들드리 예수님의 이상 n 소망이요 예, 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i m e 기쁨 o 새 i 백장 주의 피로 이 m eh, so, nim, eh, so, nim, eh, so, 찬송하세 주의 보열 그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실서 맑히네 죄악 세상 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맡히네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피빠지니만그 피로 실성 말히네2백장 죄에서 자유로 얻게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믿믿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심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것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믿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비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사육 <웃음> 삼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사랑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내생명매든 구주와 맺은 언약은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13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구름 거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전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 화산과 골창,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군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정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듯과힘 다하여 경배 들이세주를 알지 못하니들 주가 진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 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21장 응.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영 양, 주찬 양, 양, 강과 구원해 주 양, 성도 들 사냥하여라 23장 만잎이 내게 있으면 네. 그입다 가지고 네. 내 구주 주시는 정말 네. 네. 늘찬송하겠네내 네. 네. 은혜로 신 네. 하나님 네. 날 도와주시고 네. 그그 신념과 네.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공의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써. 고정께 하셨네 25장? 24장? 25장 멸류감 거, 가지고 거,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거, 노래가 거, 온 땅에 거, 퍼지네 합병아 게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마당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평화 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활력 없는 영광을 날 찬송하겠네 이절 가사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영광 보고서 고난의,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아멘 27장 자.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리 주그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위에 지셨네 날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자비하신 증명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도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여를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인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죽게 맺어서 우리 밤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님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님 찬양 주 예수님 당한 고난을 못니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님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집과 족속들 그그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님 찬양 그그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님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님 찬양 34장 t u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에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대가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성자여 오셔서 기른 것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중 배우고 영원히 보시게 아옵소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내말려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성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니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성 부르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44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깊어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자하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건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날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먹자,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비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주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은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된신 곳에 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룩하는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시0편 33장 네 여인들아 여와를, 여와를 즐거하라 즐거워, 찬송을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바로다수금물로 여야께 감사하고 열줄빌 바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날을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여주할지어다 여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진실할지도다 1편 100편, 온 땅이와 요아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요아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요아가 우리 하나님의 신들어 너희는 나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우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그 이름을 성축하리지어다 영원한 성하신이 그의 자지하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문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면 내명처럼 해 주며 지식을 불러 구하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오늘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감,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야의 경외아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이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유지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다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즉 내가 공의와정면와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꽃이 혜가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의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오. 그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욕을 마르는 자에게서 근전해드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떤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돈으로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를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부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결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늘어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절 정직한 자는 땅에 과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예레미야 2장. 야외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성 예루 선생님께 외칠지니라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때의 인애와내 신혼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이 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떠났습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신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버릇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야곱의 집과, 집은,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이와를 나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네게서 무슨 부,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에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야곱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하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산망의 그늘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달리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로이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억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 사람들은 야외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이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의 손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 이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너 하느라 이웃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다 두려워할지어다 야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느대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투진 웅덩이니 이스라엘이 시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아, 높과 대방에서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나무로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오의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내 악의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에게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 적내 하나님의 여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망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걷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정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나는 몸을 굽혀 행은 하도다. 내가 너를 순수한, 순전한 참종자 좋은 참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포도나무나 나무의 무익한 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야의 말씀이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들으펴지지 아니하였다 바을에. 발들의 뒤를 따르지 않아니하다 하겠느냐? 나고 어, 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기를 보라. 내 행한 발을 알고니 알 것이니라 빠른 암나타가 그의 길을 어지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역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날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에 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덕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주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그를 향하여는 나를 나왔다 하며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러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할것이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 대하 하면 어찌 됩니까. 너희가 다 네게 잘못하였나니라 이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전현들을 때린 것은 무익함은 그들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이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강력가 되었었느냐 강가만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내 네, 우리는 너였으니 다시 죽기를 가지 않겠다 하느냐 소녀가 어찌 그의 폐물로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는 날 수는 셀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이기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냐,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 너의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드러우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스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아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의 여아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응. 못할 것이니라. 응. 1 2절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응. 어 십구 절인가봐요. 내 아기 너를 징계하겠고 내내 반역이 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아를 버림은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내 속에 나를 경애하며 하나님을 경애하며 없는 것이 아니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